호박죽을 먹는 꿈. 건강이 나빠진다. 애호박 하나를 사서 집으로 오는 꿈. 결혼한 여자가 꾸면 임신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다. 재물, 돈, 행제 등의 재수가 따른다. 땅 속에서 호박 원석을 캐내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중에 내놓는다. 오래된 문화 속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된다. 호박 따는 꿈. 귀여운 딸을 갖게 된다. 호박을 서리하는 꿈. 호박을 훔치는 꿈. 딸을 가진 사람이라면 딸에게 결혼상태, 혼처가 정해진다. 석은 호박을 만지는 꿈.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답답해진다. 등나무 사이로 둥근 호박이 보이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싯복, 지복 임신, 행운 등이 있다. 큰 호박을 보는 꿈. 뜻밖의 커다란 행운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꿈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건강하고 똑똑한 아들을 얻게 되는 태몽이다. 파란색 호박 반지를 검지손가락에 끼는 꿈. 명예를 얻게 된다. 약속, 결합, 일편단심 등으로 멋진 행운과 달콤한 사랑의 꿈을 꾼다. 노란 호박팔찌를 손목에 차는 꿈. 부기국력하고 장수한다. 권위 재물, 행제, 건강, 약속, 계약 등이 있다. 호박에 인분을 뿌리는 꿈. 사업의 자본을 투자하거나 연구에 몰두하게 된다. 호박 꼭 곱게 피어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소비자의 기구에 잘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이나 시장에 내놓게 된다. 경제철학. 재원의 꽃 기업성장 재테크 등이 있다 호박 받는 꿈 아들 태몽 호박만한 감을 치마에 담는 꿈 아들을 낳게 되는 태몽이다 호박이 바구니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꿈오리간만에 물질적 풍요로움을 마음껏 맛보게 된다 정월 초승 때 호박 꿈을 꾸면 농사에서는 1년 내내 농사일이 잘 되고 갈거지에 금은 보화가 가득하게 된다 호박 넝쿨에 돈꽃이 화려하게 핀다 바구니에 호박이 가득 담겨져 있는 꿈 오리간만에 물질적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것으로. 정월초에 호박 꿈을 꾸면 농촌에서는 예년 내내 농사가 잘 되고 가을거짓 때는 금은보화가 가득하게 되는 꿈으로 호박농쿨에 돈꽃이 화려하게 핀다. 애호박을 따는 꿈.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것들이 결실을 맺게 될 것을 나타낸다. 꿈으로 학업이나 직장, 사업 등에서 바라던 성과를 얻게 된다. 밭에서 호박을 따는 꿈. 이쁘고 건강한 딸을 갖게 되는 태몽이다 호박이나 우이밭에 인분이나 퇴비를 뿌리는 꿈. 자금투자나 연구를 위한 정신적 투자를 하게 된. 멍석위에 호박꼬지를 펼쳐 말리는 꿈. 자사의 신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스컴을 통해 시청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충동구매를 불러일으킨다. 대중잡지, 소설, 수필집 등을 출판한다. 선전, 광고, 과시 등이 있다. 호박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꿈. 작품, 일의 성과 등을 나타낸다. 보석함에 호박과 귀금속이 가득 들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재수가 대통하다. 은행돈, 갯돈, 공돈 등의 행지수가 있다. 늑대가 큰 호박을 마당에 쌓아놓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의 곡식이 풍요롭다. 잔치, 경사, 일거리 등이 있다. 노란 호박 목걸이를 목에 걸고 치장하는 꿈. 정신과 마음이 부유하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 행운의 열쇠를 얻는다. 호박이나 오이 구덩이에 비료를 넣는 꿈. 정신적, 물질적인 투자를 나타낸다. 늙은 호박을 따는 꿈 진행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의 결과가 좋다. 많은 재물이 들어온다. 지붕 위에 호박꽃이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 혼담이 들어온다. 명예, 창작, 연구, 기쁨, 경사 등이 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늙은 노란 호박을 사는 꿈 태몽으로 몸이 튼튼한 아이를 낳게 된다. 온수대통하거나 재물운이 상승한다. 호박을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다. 재물, 돈, 행재 물품 등의 재수가 대통하다. 깨끗한 강물 위에 커다란 호박을 건져내는 꿈. 태몽으로 큰 인물이 될 아들을 낳는다. 비싼 물건을 사거나 외상값을 받게 된다.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돈이 들어온다. 호박 하나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낳는다. 재물, 돈, 행재 물품 등의 재수가 대통하다. 맑은 강물 위에서 큰 호박 하나를 건져내는 꿈. 태몽으로 부인은 임신을 하여 옥동절을 낳는다.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물품 구입을 한다. 깔아놓은 외상값을 거두어들이거나 뜻밖의 횡재를 한다. 호박 꿈 호박 보는 꿈. 평소에 해결되지 않아 답답했던 일들이나 문제가 솔솔 풀리게 된다. 결혼이 성사되거나 지금 하던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저기 호박이 많이 열려있는 꿈. 하고 있는 일에 성과를 거두며 재물을 얻게 되고 작가는 작품을 환성하게 된다. 호박 모종을 하기 위해 구덩이에 인분 또는 퇴비를 넣는 꿈 호박 모종을 하기 위해 구덩이에 인분 또는 퇴비를 넣는 꿈은 사업의 자본을 투자하거나 연구에 몰두하게 된다. 호박 까지 오이 구덩이에 거름을 넣어주는 꿈 호박 가지 오이 구덩이에 거름을 넣어주는 꿈을 꾸게 되면 정신적 혹은 물질적인 일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호박 먹는 꿈 호박을 행복하게 먹으면 좋은 꿈으로 해석되고 억지로 먹거나 맛이 없었다면 나쁜 꿈이다. 현재 질병을 앓고 있다면 호박을 먹는 꿈은 질병이 낫고 몸상태가 회복된다. 호박이 프로쌈을 먹는 꿈. 훈기가 늦추어진 미혼 남녀가 좋은 인연을 만나는 꿈. 큰 호박이 떨어져서 깨지는 꿈. 횡재를 하거나 재물운이 좋아져부유해진다 모래밭에서 붉은 호박 원석을 줍는 꿈. 횡재수가 있어 일확천금을 만지게 된다. 뜻밖에 돈이 굴러들어온다. 호박구매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